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구원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수와 예수님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긴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은 예수님이고 새의 은약 신약은 이만희 총회장님이라는 거예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 총회장님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 시대 모든 인류의 구원자는 성경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라고 해요 자, 이게 총회장님이 쓰신 게시록 13 500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신 것이며 신약 27권은 재림의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한 사람을 증거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구약 성경을 들어 자신을 증거했듯 재림 때 약속한 목자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요한 게시록이 이만희 총회장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만희 총회장님이 게시록에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 이걸 기억하시고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자인데 신천지는 예수님 말고 이만희 총회장님도 구원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8.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아보시면 로마서 8 9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만희 총회장님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신천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이만이 총회장님에게만 임하는데 로마서 8장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안에 지금 예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음, 답 안해도 돼요.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여기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모두에게 예수님의 영은 인간 모두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영은 이만이 총회장님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뭐냐? 로마서 봅시다.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우평강도가 그날 천국에 들어가요. 성경이 봉해졌는데 비우풀이도 모르고 신천지 교리도 모르는 우평강도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음. 나본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이 뭐 보호해졌다고 하는데 확인했지만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해석해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사도행정 16장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비오프리를 몰라도 신천지 교리를 몰라도 이만희 총회장님을 몰라도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3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비옥구리를 몰라도 되고 모르는 우편강도 여인 다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 받았어요. 자,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2분 남았다니까 로마서 5장 볼게요. 5장.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위해 사망이 왕로를 다였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은혜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천지인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지 구원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구원을 받으려면 열두 지파에 들어가야 되고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고 인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성경을 통달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야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도 교족부에는 등록이 됐다고 원래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면 교적부에 등록이 안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들어가면 안됐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만희 총회장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만희 총회장님을 몰라도 천지 교리가 이 총회장님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새원약이나 게시록 실상이나 게시록 내용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전하는 말씀만 알면 되나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만희 총회장님은 제로부터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그 아담이 제로부터의 구원자인가요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자인가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목자고 천목자는 아담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요호수아가 배도 멸망 구원자에서 시대마다 시대마다 구원자예요이 구원자들은 대적자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적어봐. 구원자가 세 개가 있어요. 대접자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 근데 이만희 총회당님은 대접자들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도 아니고, 말씀. 진리 가운데, 진리가 없는 비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전해서 말씀을 전, 통한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총무님 말씀대로 구원자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적자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처럼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말하는 말씀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구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구원자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경 뭐 근거 구절이 혹시 있나요? 여기 이제 들었지만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게이 시대의 구원자가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이만희 총회장님도 구원자예요 맞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 시대의 구원자 니가 이제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너 구원은 구원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했어 이제 너가 궁금한 게 있거나 너 생각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적어. 적으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시대에도 활동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지, 생기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세요. 유튜브 영상에서 영지 봤지만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성령을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다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신의 아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냐? 응?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게시록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수 있냐?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신의 아들은 신 창조주의 아들은 창조주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말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내가 말하는 성경 구절 근거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천지인들이 그 성경구절을 외우게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아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만희 총회장님은 요한 1서 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전부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실 거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도 활동했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새로 예원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볼때 신천지는 인간 예수만을 인정을 해요 생각, 말씀 그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할때 말씀이 음성인지 소리인지이 글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분 남았습니까? 5분 남았어요 자문 8장 22절 자문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주 오른편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주 예수님이 있다는 걸 봐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도 구약시대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동을 하시고 지구와 우주가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7절에, 우리, 우리,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천지는 많은 이단들이 그 우리의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요. 천사가 창조주로, 천사를 창조주로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조직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 존재를 창조주로 바꾸려는 아주 사각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 자문 8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이 성경입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세움을 입었나니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셈이 있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예수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둘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예수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 구름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생계를 정했 황제를 정하여 물로 면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드실 때다 내가 그 곁에 아버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에 동참하신 신의 아들은 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예요 신천지 뭐 생각 속에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신천지 얘기가 주장하는 예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아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나님 개 새끼는 개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 신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천지가 주장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신천지가 전하는 게 비진리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창조사회게 동창하신 창조주도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미는 신이고 창조주고 절대자고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자 적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신천지 교리가 맞아요 그 우리 총무님이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십자가 지신 분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저 주장이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죽어버렸나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제가, 생경에 대한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기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죠? 말 천사 눈에 보여야안보여 천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